신금버전의주구이 없으신 직업을 어떻게 플레이하는 지모르는사람이 많고, 그룹의 제작업, 그룹의 제작업, 그룹의 제작업, 그룹의 제작업, 그룹의 업그룹으로작업하면 모든 공격의제작의 제작업, 그룹의 제작업, 그룹의 라면 중 세상 가장 맛있다는 야식으로 먹는 남이 끓여준 라면만큼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방법으로 먼저 그날 기분에 따라 내 손과 눈이 가는 대로 라면을 선택하시고요. 영혼의 단짝인 대파를 어슷썰어서 한줌 준비해주세요. 시름시름 시들어가는 게 있으면 여기에 사용하세요. 라면 스프는 모든 걸 포용해줍니다. 평소 소외되던 파란잎 부분까지도 어슷하게 썰어주세요. 애증의건대인계란한 개도 준비해서 잘 풀어 계란물을 만들어주세요. 국물이 탁해지고 비린내가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 뿌리면 국물은 맑게 하면서 비어있는 맛을 꽉 채워줄겁니다 양파 반개 중에 한 겹만 벗겨서 채썰어주세요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겁니다 당근은 딱 요만큼만 가늘게 채썰어주세요 당근과 양파는 식감을 좋게 할뿐 아니라 흐하에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더해줘서 식욕을 돋아줍니다 단이 이상 더 넣으면 단논이만 못한 역효과가 발생하니까 주의해주세요 고추기름을 주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직접 만들어 보세요. 한번 만들어 놓으면 차원이 다른 맛으로 두고두고 요긴하게 써먹습니다. 먼저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한 내열용기에 고춧가루 4스푼을 넣어주시고요. 대파 흰 부분 15cm 정도를 작게 썰어서 넣어주세요. 마늘의 민적인 만큼 잊지 말고 깐 마늘 새알을굵게 다져서 넣어주세요. 여기에 식용유를 종이컵으로 한컵 넣어주세요. 가라앉는 고춧가루를 저어서 섞은 후 전자렌지에 넣고 3분간 돌려주세요 3분간 돌린 후에는 풍미를 더해줄 참기름을 1 작은 스푼 넣고 섞어주세요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가는 채를 준비해서 걸러주세요 만들어 놓은 고추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각종 요리에 사용하시면 되고요. 다시 라면 끓이기로 돌아와서 냄비를 선택할 때 냄비째 먹을 게 아니라면 빨리 식어서 면이 덜 부는 이런 양은 냄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냄비에 물 500ml를 부어서 끓여주세요. 생수병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부어주세요. 짱건 용수대도 싱거운 건 도저히 용수가안 됩니다.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면을 반으로 쪼개고 안 쪼개고는 평소 개인 신념에 따르시고요. 스프도 면과 같이 넣어주세요. 불세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센 불을 유지한 상태에서 끓여주세요. 쪼기다 면발을 위해 중간중간 면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는 하지 마세요. 어차피 뜨거운 국물에 계속 담겨져 있을 거니까 별 효과가 없고요. 오히려 멋스럽게 세팅한